좋아요. 좋아요. 구독,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그게 생각해 보면 왜 아기들이 이렇게 제가 요새 이제 아기들을 많이 보니까 아기들이 말이에요.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빵긋빵긋 웃는 아기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막 짜증내고 막 이러잖아요. 제 주변에 제 친구 손주가 이제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둘을 항상 비교하게 되는데 제가 한 아이는 깊은 잠을 못 자요. 얘가 쪽 잠을 자요. 낮에도 보면 30분 잠은 많이 자요. 밤에도 한 서너 번 깨요. 근데 걔, 걔가 이렇게 지금 이제 아주 자라, 이제 뭐 20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더 자라야 되고, 이렇지만 그 아이가 지금 잘때 코구름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아, 쟤는 왜 아기인데? 제가 소장님한테 몇번 여쭤봤잖아. 애기들이 왜 코를 거냐고 근데 보면 턱도 짧고. 네, 뭐 아이들은 그 치아도 제, 아직 형성도 아닌데, 안 됐고. 주로 이제 아이들은 어. 그 아데노이드가 면역계라고 에. 있잖아요. 에, 에. 저 안쪽에 숨길에서 크게, 에. 큰 애들이 있어요. 어. 그래서 숨이 잘안 들어가는 애들이요 그, 그러니까 그런 아직 여러가지 조건이 아이가 코를 보는데 걔는 쪽잠을 자고 응. 밤에서 여러 응. 번 깨고 그렇죠. 이쪽에 또 제가 아는 아기들은 자고나고 그냥 얼굴이 훤해가지고 그냥 덩뭘먹거 어, 없고 기분이 좋은데 잘자다면또 네. 왼쪽에 있는 하고 오른쪽에 하고 한 7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? 근데 이 20개월 된 아이보다 지금 이제 돌밖에 안된 아이가 훨씬 키가 커요 덩치도 훨씬 좋고. 어. 그 얘는 잘때 보면 코도 안 걸고 대자로 그냥 어. 세상에 뭐전쟁이라도 모르게 자고 그 아기들도 그 그런 차이가 아기 유아 때의 그 수면은 깊은 수면이 반 이상이죠. 보통 우리 성인들은 20%에서 25%를 깊은 잠 수면에 들어가면은 정상적인 수면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50% 60% 훨씬 많은 비, 그 깊은 잠에 들어가는데 그때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된다는 거죠 음, 음, 음. 그 성장 호르몬이 결국 아이들의 세포 분할을 촉진시켜서 음.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건데 음, 음. 자다가 자꾸 깨는 아이들은 깊은 잠을못 자기 때문에 상, 이 성장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, 음.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자는 거라 못 자면 키가 작고 음. 그, 그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뇌의 어떤 음. 형성이나 이런 건다 문제가 되죠 아이들의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음. 그렇게 큰 뜻처럼 누워서 자기가 힘들면 아이가 음. 엎드려서라도 재울 수 있는 뭔가 좀 조치를 취하는 뭐 아이들한테 할게 없거든요, 사실 그렇죠, 어. 아기들한테. 그래서 비염 있으면 반드시 음. 어,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 먹이고 그러면은 안될것 네, 같고. 그 집은 또 가족력으로 비염이 있어요. 아. 저게 뭐. 비염이 있으면 은애가 숨쉬기 너무 힘들거든요. 음. 그래서 저희 그이코콜링 있잖아요. 클링. 이게 최연소. 음. 어코클링 고객이 8개월인가 아기 아기 때라도 해주면 좀 낫거든 이게. 아 그렇게 짬소로를 콧물이 그막꽉 차가지고 숨을 못 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렇겠네요. 우리가 최연소 고객, 최고령 고객은 98세도 있었고요. <웃음> 클링은 제대로 알려지면 비염의 전설인데. 그렇죠 아 나도 하나 해야 되는데 요즘 약간 후퇴기가 <웃음> 되면서 네, 저도 하고 온다는 귀청. 게 그러니까 아직 살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음. 심해지면 바로, 바로 찾아서 하게 돼 있죠 이거 끝나고 그림을 응.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. 네.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키키키요미키키키요미 <끼> <끼> <끼> <기오미. 끼> <기오미. 끼>